제가 계속 계속 재구매를 할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얼굴에 진짜 광이 차르르 돌면서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았었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진정이 필요한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요거는 속건조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겨울철을 맞이해서 요즘 사용하기 좋은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몇번 추천해드렸던 제품들도 되게 많이 들고 왔고 지금까지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랑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피부가 한번 뒤집어졌었는데 그때 또 제품을 바꿔서 사용을 했는데 또잘 맞아서 이것도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은 제품들도 몇 가지 들고 왔거든요. 그럼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피부가 뒤집어지고 나서 마스크팩을 계속 사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스크팩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다한 번씩은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메디힐 티트리 케어 솔루션 에센셜 마스크 REX 9 플러스 2 기획 세트입니다. 이 메디힐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리브영에서 4년째 마스크팩 부문 1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을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드럭스토어에서 알바를 할때 메디힐은 마스크팩 할인이 주기적으로 들어갔거든요. 마스크팩 할인할 때마다 이 티트리 마스크팩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제가 피부가 최근에 뒤집어졌을 때좀 트러블 같은 게 여기 입 주변이랑 딱 마스크 쓴 아래로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또 트러블을 없앤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진짜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티트리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트지가 얇고요. 그래서 얼굴에 굉장히 밀착이 잘 되는 편이고 딱 붙이고 떼어낼 때까지 쿨링감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는 마스크팩입니다. 이 티트리 마스크팩을 하고 나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좀 울긋불긋하게 올라왔던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1일 1팩으로 해주면 효과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지금 올리브영 세일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올영 세일에서 지금 엄청나게 할인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9 플러스 2 해서 11개 들어간 가격이 원래 18,000원이거든요. 근데 무려 50%나 할인된 8,9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올영 세일 때좀 쟁여놔야 돼요. 1일 1팩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채로 쟁여놓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도 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워시오프 팩인데 제가 여름부터 영상에서 몇 번이나 보여드려가지고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예요 열어보면은 제가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 양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여가지고 저는 이거를 한통다 쓰고 나면은 한통더 구매할 생각이에요 요 피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럽 자체가 설탕 알갱이가 다 보이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무화과를 설탕에 절여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설탕 알갱이가 좀 피부가 진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여름부터 지금까지 저의 피부 각질 케어 할 때는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코 주위에 하얗게 화이트 헤드 그런 피지 같은 게 많이 올라와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사용을 해주면 이렇게 코 근처에 있는 화이트 헤드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편이고 또 피부 결이 진짜 보들보들해져요. 엄청나게 보들보들해져가지고 얘를 바르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세안을 하고 나면은 피부 결 자체가 완전 진짜 애기 궁둥이처럼 보들보들해가지고 딱히 크림을 안 발라줘도 보습력이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제가 계속 계속 재구매를 할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얘도 지금 올령세일이어가지고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꼭 할인할 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요것도 메디힐 제품입니다. 메디힐 티트리 카밍 에센스 패드예요. 메디힐에서 이렇게 패드가 나오는 거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 메디힐 패드가 이 마스크팩 안에 있는 그 에센스가 그대로 들어간 패드라고 하거든요. 이 티트리 마스크 안에 있는 에센스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동봉된 집게가 있는데 이거를 열면은 이게 바로 마개가 있어가지고 집게를 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집게를 그냥 저는 이 위에 올려놓긴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용기가 바뀐다 하면은 이 집게를 안에 내장될 수 있게 통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진짜 완전 쌈무 재질! 저는 이거 어, 에센스 흘렀어 아까워 어떡해. 어쨌든 이거는 딱 보자마자 저는 쌈무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엠보싱이 있는데도 면이 거칠거칠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닦이고요. 이 패드 자체도 에센스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머리 말리는 동안 원래 얼굴이 엄청 건조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탁탁 붙이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머리를 말리면 이볼따구만 엄청 시원해요. 진짜 쿨링 효과가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 여기 근처에도 사실 제가 코에 피지 없앤다고 막 쥐어뜯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완전 막 예민해지고 막 난리났었는데 그때 이 패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살짝 붙이고 10분 정도 있으니까 좀 쿨링감도 많이 느껴지고 진정 효과도 많이 봤던 그런 패드예요. 그래서 이런 패드 제품은 나는 마스크팩 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사치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에센스 패드도요. 올리브영 세일에 포함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구매하실 거면 세일할 때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더마토리 제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렸죠? 더마토리 하이포알러제닉 시카 레스큐 거즈패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두통 정도 비웠을 거예요. 지금 공병을 제가 다 버려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것도 최근에 새로 뜯은 새로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좋은 게 이렇게 안에 집게가 내장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위생적으로. 그리고 이걸 열어보면은 진짜 이 엑센스 국물이 진짜 많아요. 이에센스를 따로 솜에 적셔서 써도 충분할 정도로 진짜 에센스가 진짜 낭낭한 걸 떠나서 넘쳐 흐르고요. 이 패드는 살짝 아쉬운 게이 패드 자체의 크기가 조금 작아요. 조금 작긴 한데 이 패드도 팩처럼 저는 사용을 해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머리 말릴 때라든지 그때 이렇게 앞에 탁! 아니면 세안하고 나서 오늘따라 좀 피부가 많이 자극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날 있잖아요. 좀 마스크 쓰고 많이 돌아다닌 날이라든지 그런 날에는 요 티트리 마스크팩을 사용을 해주거나 이 마스크팩 뜯는 것도 귀찮은 날이 있잖아요. 이 뜯는 것도 귀찮은 날에는 그냥 요런 패드 제품으로 팩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도 에센스가 충분히 적셔져 있기 때문에 에센스가 마르지 않고 계속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개로 뒤집어서 거즈면으로 이렇게 쓱쓱 닦으면서 각질 케어도 같이 해주는 편이에요. 민감해진 피부 진정하시기에 좋은 그런 패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스킨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들도 제가 이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들인데 꾸준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데리고 왔거든요. 이 제품도 벌써 어느덧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뷰티 시카 스킨입니다. 이거는 진짜 시카 성분이 잘 맞다 하시면 은이 제품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살짝 점성이 있는 스킨인데 저는 그냥 바로 손에 덜어서 이렇게 찹찹찹 해주는 편이거든요. 패드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닦아내고 나서 이런 스킨을 먹여주는데 이걸 좀 사용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좀 피부에 트러블 같은 게 나더라도 금방 다시 원래 피부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해주기 좋은 그런 스킨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헤이넬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헤이넬처 스킨도 몇번 등장을 했을 텐데 제가 이게 아마 세 통째인가? 네 통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어성초 성분이 잘 맞다 하면은 한번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미스트 타입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칙칙칙 뿌리면 돼가지고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게또 장점 중에 하나고요. 피부가 많이 예민한 날에는 얘로 스킨팩을 해주고 한 3번, 4번 정도 겹쳐서 바르면 이 어성초 성분을 얼굴에 진짜 다 때려박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꾹꾹 넣어주면은 되게 피부가 금방 회복되고 진정되고 그랬었거든요. 진정이 필요한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앰플이나 에센스는 아직 진짜 너무 좋다, 막 이건 진짜 인생템이다 할 만한 게 없어서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그중에서 이 제품,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들고 왔어요.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에센스입니다. 요거는 이름은 에센스긴 한데 거의 스킨 같은 제형이거든요. 요 시카 스킨이랑 살짝 제형이 비슷한 제형이에요. 살짝 점성이 있는 그런 물 같은 제형이거든요. 저는 에센스로 쓰기보다는 스킨 단계에서 사용을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스킨팩처럼 활용을 해줬을 때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스킨팩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고 나면은 피부 자체가 되게 광이 도는?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오늘 피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화장이 잘 먹어야 된다 하면은 얘를 스킨팩으로 사용을 해보세요. 진짜 스킨팩 하니까 얼굴에 진짜 광이 차르르 돌면서 진짜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았었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약간 내 얼굴은 진정도 필요하지만 너무 건조해서 보습도 해줘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 라포티셀 세라마이드 하이드라 플루이드입니다. 이 제품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거는 그냥 진짜 플루이드 제형이에요. 그냥 흐르는 로션 같은 제형인데 물 같은 로션이에요. 그렇게 가벼운 제형인데 또 속건조를 잘잡아주더라고요 이게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보습이 잘되더라고요 요거는 속건조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 세가지를 들고 왔어요 라포티셀 판테놀 10% 수진크림입니다 제가 지난번 환절기 스킨케어 때도 추천을 해드렸던 제품인데 지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위에는 다 짜냈거든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판테놀이 10% 들어갔지만 제형 자체가 무겁지 않고 되게 신요 신기한 제형이에요. 실크처럼 보들보들하고 실키하게 발리면서 뭔가 프라이머 같은 그런 마무리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 전 단계에서도 많이 발라주고 오늘은 스킨케어를 좀 가볍게 찐득거림 없이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라포티셀 얘를 사용을 해주는데 그 앞전에 발랐던 제품들을 프라이머처럼 이렇게 싹 감싸주듯이 그렇게 발리더라고요. 보습도 충분히 잘 되거든요. 제형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얘는 진짜 겨울까지도 싹싹 긁어서 잘쓸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랑 좀 비슷한 제품을 들고 왔는데 에뛰드 순정 판텐소사이드 시카밤입니다. 이거는 에뛰드에서 나온 시카밤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게둘다 판테놀이 10%나 들어가 있대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라포티셀보다는 조금 더 점도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단단한 연고처럼 나오는데 또 펴바를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펴발라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이거는 뭔가 이 제품보다 조금 더 보습감이 더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날에 쓰거든요. 그리고 뭔가 트러블 같은 게 올라왔을 때 얇게 얼굴에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그 트러블 부분 위주에 살짝살짝 살짝 더 얹어주고 자는 편이에요. 얘도 진짜 울퉁불퉁할 만큼 제가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잘 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크림은 더마토리 하이퍼알러제닉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입니다. 이 앞에 두 크림보다는 훨씬 더 보습감이 잘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이거 자체가 보습크림이기도 하고 단단하고 살짝 꾸덕하게 나오긴 하는데 펴바를 때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펴발려지고 얼굴이 유난히 건조한 날에는 저는 얘를 꼭 마지막에 또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소량만 사용해서 얇게 펴발라줘도 얼굴에 막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보습을 싹 감싸면서 가져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얼굴에 보습감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크림도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스킨케어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이 11가지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그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저를 믿고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겨울철이고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건조하고 고민이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